저 이번에 콧볼축소랑 광대 했었었죠? 찍고 있어요? 네. 저떻 찍고 있는 거예요? 잠깐만 앉아계실게요 이.. 아니, 아니, 아니. 이.. 이..뭔.. 술안 먹었죠? 이전 영상 보지 마세요 이게 말죠?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부었었단 말이에요. 하면 돼요, 짤면 돼요. 사람넣었을때 그래, 서 진짜 <웃음> 그런 그렇게... 거같아다 <웃음> 오잖아요. 엄마가 알지, 이 네, 수술 않고 이렇게. 사람들 이제 <웃음> 대가리가 쳤다가 안 돼. 쳤다 이거죠? <웃음> 안녕 자기야? 아 아니라 아저만 여기 말고는 다른 거할래나 <웃음> 기다리고 있는데 한한지라고 합니다. 코랑 광대 조금 하려고 왔어요. 맨날 전 남자친구가 서한이래 네 맨날 이랬거든요. 요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한한 무섭지 않아요하요하세요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요요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<웃음> 안녕하세요. 잠깐만 앉아 <앉아계시지>? 계요 <웃음> 코가 음. 진짜 완전 좁아졌어. 요요 <웃음> <대박. 이야, 웃음> <웃음> <야. 웃음> 몇주전 친구를 봤는데 뭔가 너무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얼굴이 좀 뭔가 작아졌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음. <웃음> 맞아? 얼른 <하고서 웃음> 팩아 어? 뭔가 하고 가뭔어 <웃음> 뭔가 코만 했는데 약간 이미지가 좀 뭔가 옛날에는 인 이런 느낌이면 이번에는 옹한 느낌 인 뭐? 수술 전 사진 보여줄 거야? <웃음> 아 음? 맞아요? 어, 네 맞는데요? 술안 먹었죠? <웃음> 완전히 지금 코가 옆에.. 대이요 이런 건 해야 돼? 이런. 옆으로 옆으로 아직은, 옆으로 아직은 무리하면 안 되고? 아 <웃음> <웃음> 기대한 만큼 나갔어요? 응. 기대 이이 이상? <웃음> <오. 웃음> 엄마는 코가 되게 오똑한데 지금 약간 엄마 코 같은 느낌이에요 드디어 이제 내가 가서. 이제 엄마 딸이구나 장하게수 있어요 <웃음> 보여요? 네, 예, 보여요. 코를 뜻하는 이에요 응! 하세요 <웃음> 네, 아, 네. 세요 안녕히, 네, 안녕히 계세요. 원장님 유튜브 하시는데 꼭 보세요. <웃음> 저 요즘 맨날 원장님 거를 보면서 코 관리 후기법? 이런 네. 것도 많이 보거든요. 네. 이번 주말에 되게 즐겁게 보내시겠네요. 아, 당근 너 <웃음> 게임 이 뭐예요, 이번 주말? 계획이요아이돌이 머리코를... 되겠어요. 핑크색으로 염색을 하고 면이도면이 정도면 이고도면이어도면 소리... 도면이 정도면 하정도 네. <목소리를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그면이잘도면이고나요 네, 완전. 요번에 어떤 수술을 하셨었죠? 그때? 저 이번에 여기 코! 콧볼 축소랑 여기 옆에 광대 같이 하고 했었었죠? 아 네. 그때 이제 초, 촬영했을 때안 <웃음> 갔었잖아요? 맞죠 이미지확 변해졌어요 저도 매일 거울 볼 때마다 완전 신세계예요 신세계 특히 세수를 하는데 원래는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서 약간 요렇게? <웃음> 어. 느낌 알죠? 하시고 통증이나 붓기는 응. 어떠나요 처음에는 한 3일차 때 되니까 붓기가 진짜 막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부었었단 말이에요 응. 통증은 아예 없었으니까 어. 상관없는데 일주일 응. 가고 붓기가 점점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게 보이더라고요 붓기 빼실 때 가장 많이 했던 이제 걷기 네, 응. 코가 답답하니까 새벽에 잠일.. 아.. 네, 네, 네. 자면 돼요, 자면 돼요. 이제? 이제 새벽에 답답할 바에는 그냥 밖에 나가서 걷자 해가지고 좀 걷고 아니면 약국에 좋은 약 있잖아요. 그.. 엘라스 땡 요, 요. 허브 땡뭐 이런 거그거 그 아니죠? 예. 응. <웃음> 그거 많이 먹었죠. 그 편했던 점은 따로 없으셨나요? 아, 코 푸는 거. 그래서 요즘 좀 멋있게 풀어요 막... <웃음> 아저씨들 많이 네. 이러잖아요. 이렇게. <웃음> 사람도 없을 <쓸> 때... 네. <웃음> <그래서>. <웃음> 교양 좀 차려요. 장난 아 면봉으로 파죠 면봉으로... 음, 어. 그게 조금 불편한가? 수술 하고 싶은 분들께 조언을 해주니요 제가 이제 코수술 선배로서 코에 솜을 넣잖아요. 숨을 안 쉬어 지니까 잠을 자면 입이 저절로 닥쳐요. 1초라도 더 자고 싶으시면 은 빨대를 아... 입에 꽂고 주무세요. <웃음> <웃음> 빨대를 이제 희미하게 이제 숨다갔다 <웃음> 갔다 하시더라고요. 이거 <웃음> <웃음> 진짜 <웃음> <웃음> 네? 윤곽 여 이렇게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 먹을 때가 힘들어요, 처음에는.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아픔이 식욕을 못 이기더라고요. 그래서,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 짧게 짧게 썰어가지 가지고 어안 쑤셔만 넣었어요. 그리고 2, 3주 정도는 맛을 많이 못 느끼기 때문에 식감 좋은 거 드세요. 좀 냄새 강한 거. 그래야 좀맛으니까 돼지야? 혼자 많이 먹어! 응? 그래? 수술 후에 주변 반응은 혹시 어땠나요? 아이폰 일반 그렇지, 캠으로 찍으면 현타 오잖아요 <웃음> 그래서 현타 <웃음> <한타> 온다 얘들아 <웃음> 딱 보냈는데 애들이 나도 하고 싶다 <웃음> 아, 일반 캠으로 자신감을 느낄 게수 있다 아.. <웃음> 요만큼? <웃음> <웃음> 아무래도 아이폰은 좀.. <웃음> 아직 <웃음> 저한테는 좀.. <웃음> 병 이렇게 딱 들어섰잖아요. 그 첫인상이 저는 진짜 고급스러운 병원 솔직히 가본 적 없고 그냥 이제 동네 내과, 음. 이비인후과 막 이런 데 밖에 안 가가지고 그때는 되게 막 편하게 갔었거든요. 음. 근데 거기 갈 때는 뭔가 좀 고급스럽다 보니까 사람들도 너무 친절하고 차분하게 아네 지혜씨 지애 지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해주시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. 시골 쥐였다가 서울 쥐. 약간 그러니까 이런 느낌. 느낌 알죠? 그러시면 혹시 수술 전에 비소도고 엄마가 한동안 제 코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어왜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지? 하다가 이제 엄마랑 같이 자다가 코가 잡빡 부딪힌 거예요. 음... 그래서 엄마한테 아 이랬죠. 안돼 이거 만지면 안돼 했더니 엄마가 알지 이 수술한 코. 가 이제 엄마랑 이제 같이 사진 찍었죠 며칠 전에 엄마가 하는 말이 이제야 좀 코가 똑같네요. 아그 아, 아, 옛날에 제가 잠깐 좋아했던 오빠가 있었거든요? 근데 그 오빠가 저를 아주 그냥 처참히 밟고 갔어요. 처참 밟고 갔는데 어, 그 오빠, 그 오빠 아니에요? 아그 아, 다른 사람이에요아 <웃음> 정말 오랜만에 만났어요. 만났는데 계속 칭찬을 칭찬을 해주더라고요. 지아 너 정말 예뻐졌다 이런 식으로. 아 음, <웃음> 그냥 어 그래? <웃음> 어 이제 저는 쳤다 <웃음> 이거죠. <웃음> 어, <웃음> 어, <웃음> 어. 사람들 이제 대가리가 <웃음> 쳤다가 <웃음> 아닌데 이제 저는 이제 콧대가 쳤다 약간. 나는 이게 내 교양이다. 예전 남자 친구한테 연락는 이미 저를 <웃음> 인스타그램도 이제 제가 차단당했고. <웃음> 네? 어, 그냥 안녕. <웃음> 이 정도? <웃음> 아, 청상. 지금 현재 남자 친구는 뭐라고요? 없어요. 어, 졌구나 네. 나 기다리고 있을게요, 여러분. <웃음> 대신 이전 영상 보지 마세요. 안녕, 네? 자기야. <웃음> 네? 내가 자기를 위해서 코를 예쁘게 했다가 했을... 아, 아니라 아, 잠깐 이거 말고 다른 거 알려. <웃음> 어 잠깐만. 너무 떨리는데. 안녕 자기야 나는 한뒤에야 내년에는 2021년도 소띠 했는데. 너는 내띠띠였으면 좋겠어. 누나가 기다리고 있을게. 이제 곧 있으면 태어나잖아, 그렇지? 누나 기다리고 있는다. 지금 스세 만족도가 몇점 주시고? 저는 637점 드리겠습니다. 오! 왜 이렇게 많아요? <웃음> 왜냐면 저는 진짜 너무 만족하고 있거든요. 음. 저는 항상 뭘 하던 후회를 했었거든요. <웃음> 이거는 정말 후회하지 않았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. 얼굴이 좀 밝아 보이지 않아요? <웃음> 자고 일어났을 때 느낌은 어때요? 아, 자고 나서 거울 봤을 때? 되게 귀여워요. <웃음> 수술할 저는 막 코가 이따만 해가지고 <웃음> 이거 수술 부작용으고눕혀버렸다아윤각도 <웃음> <수술을 웃음> 정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걔가 저한테 야지희야너살 빠진 것 같다 얼굴에? 막 이러면서 솔직히 말해서 몸무게는더 쪘거든요 내가 어나 이거 했지 <웃음> <웃음> 이전 영상을 제가 여러 번 돌려봤는데 지금하고 확실히 다라지아 음. 저도 진짜 오면서 오늘 전철에서도 보고 왔거든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거 스케치 하셨잖아요 원작쌤이 음, 음, 음, 하고 음, 음, 나서, 음. 나서 해줬는데, 아, 얼굴이 생겼어요. 얼굴이 첫 i n t e 그거 i e w 첫 i n t e r 와 i e 첫 인터뷰 했 r 을때 진짜 첫션도안 e 른 v i 로갔었잖아 t <웃음> e 잖아요저 진짜 와. <웃음> 이러고 r 어요 네, w 첫 interview, 첫 interview, 첫 i n t e r v 이 e w 첫 interview, 첫 interview, 첫 i n 이 e r v i <웃음> 말을 안 해요. 그냥 키, 키, 키, 키 한이 정도 왔어요. 키이 정도. 주변 사람들 다보냈 저도 다 보냈어요. 다들 이게 뭐야? <웃음> <웃음> 봐줘. <웃음> 요즘에 레게노 하던데. 레게노. 레게노. <웃음> 원장 선생님이 유튜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. 거기서 봤었을 때는 좀 무뚝뚝한데 재밌는 그런 이미지였어요. 되게 웃긴 거예요. 그 유튜브에 나온 모습이 계속 상상이 되다 보니까.